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실체 사탄 세력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전략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축복 성경에 나타난 인간 창조와 타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회화를 창조하신 후에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이상 가정을 완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주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릴 주관권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그 자녀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대천사장인 루시엘에게는 하나님이 주관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루시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의 종의 입장입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체천사장 루시퍼는 늦게 창조된 인간에게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루시엘의 유혹과 인간 타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뱀으로 표현된 루시엘은 해화를 선악과로 유혹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혔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해화는 사탄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꼬여서 아담마저 타락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해와는 타락으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을 잃고 원죄를 지닌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에 사탄이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후손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원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던 이상과정과 이상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의 주인의 자리를 잃고 그 주관권을 상실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왕이 되어 주인된 인간을 역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추락해서 사탄의 종의 입장, 즉, 종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탄의 인간 지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타락의 이야기는 설화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건은 실제로 현실세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실로 나타난 사탄 세력은 시민을 억압하는 정치사탄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주의는 사탄 세력이 실제로 세상에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의 이상세계를 건설하겠다고 선포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를 잘 보십시오 독재주의와 공산주의는 실체 세계에 나타난 사탄 세력의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아 폭력으로 인류를 지배합니다 좌파의 사상은 타락 천사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 시스템이나 무신론 신학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탄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상 시스템입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일찍이 간파하신 분이 문선명 선생이십니다 선생께서는 실체적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시고 승공연합을 세워서 세계적 자원에서 공산주의와 싸우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펼치신 승공운동은 신학적 단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단계에서 사탄 조직을 파괴하기 위한 국민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계략이 드러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묘사된 타락 천사는 해와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해와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해와를 유혹했고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악이 해와 안에 침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해와의 상대는 아담이었습니다. 해와는 아담의 여자였지만 사탄의 유혹에 따라 사탄의 여자가 되고 다시 아담을 꼬임으로 인해서 아담까지 사탄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결국 사탄은 아담 해와의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에덴 사건이 실제 세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타납니다 에덴 사건의 결과가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정치사탄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정권을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민을 유혹합니다 먼저 여성들에게 접근합니다 나를 선택하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 정부가 모두 무상으로 주겠다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복지, 실업수당, 육아수당 등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정부가 편하게 부족함 없이 살도록 보장해줄게 가정에 얽매이지 말고 넌 마음대로 즐겨. 하고 싶은 것 해. 아이들은 정부가 키워줄 테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탄 정부는 거짓말로 시민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는 성적으로 물란한 사회를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시키자는 거죠. 여성을 해방시킨다는 미명 아래 가정을 파괴합니다. 페미니스트 확산, 문란한 성교육, 동성애, 소아성애 성애상품화, 불륜조작, 조장, 이원풍조, 확산 이런 것들 정치사탄주의는 온전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공산주의는 유혹으로 시작합니다 시민은 공짜복지에 현혹되어서 사탄적 공산정권을 선택합니다 공산정부는 권력을 장악한 후 강력한 중앙정부를 형성합니다 이후에는 강압적으로 시민을 통치합니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소유권을 국가의 소유로 탈취합니다 결국 시민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 북한의 3대 세습정권, 중국 공산당 정권, 소련 스탈린 정권, 히틀러 독재정부,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부 이런 것 등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무관시민들을 희생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결과적으로 현실세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 왕국의 왕과 왕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유와 행복의 요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피조세계의 주인된 왕과 왕비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서 피조세계의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종이 입장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여서 그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가정을 해체해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기말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다시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려던 참된 가정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절대 불변이란 말입니다 사탄의 방해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혜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엎지러진 모든 뜻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러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만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땅은 옥살박살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피로 더럽혀진 세상에 오셔서 본연의 참가정을 회복하는 운동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대형 축복결혼 운동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좌파들이 공격을 많이 했죠 반대를 일삼는 비판자들과 좌파 언론에 의해서 축복결혼의 의미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교단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쇼적인 행사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문선명 목사가 대형결혼을 통해 신도들을 착취하려는 독재자가 되려 한다고 거짓 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 선전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화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신념에 가득 차서 온갖 독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성도등은 짓밟혀 물난한 세상이 되었고 가정은 파괴되었고 청소년들은 퇴폐 문화에 빠져서 거래를 헤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좌파의 공격에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결혼 운동은 구세의 운동입니다 문선명 선생께서 주도하신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정을 지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세우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국경, 인종, 문화, 언어를 모두 초월해서 선남, 선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그런 행사입니다. 축복 결혼 운동은 프리섹스가 아니라 앱솔루트섹스, 즉 절대성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원한 사랑의 참가정을 이루자는 운동입니다 이 참가정 운동은 공산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문선명 선생께서 성화하신 이후 참가정 축복결혼식은 현재 문선명 선생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축복받은 미국 생철이교회 문영진 목사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정연합, 뭐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이름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정연합에 한학자 총재가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축복의 의미는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상가정 계획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축복결혼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라는 정체불명의 다신적 존재가 주관하는 행사이니 제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축복결혼에서 신랑 신부는 하나님 앞에 절대성을 중심으로 이상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를 하나님과 인류를 사랑하는 지도자로 양육하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건설의 기본이 되는 것이 참가정이니 이러한 참가정을 건설하자는 그러한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축복결혼식입니다 인류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요? 축복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이땅 위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상을 파괴하고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다시 세워서 사탄세계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성도독의 문란으로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파괴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다시 찾아 세워서 사탄세계를 끝장내자는, 삭제하자는 그런 것,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구원이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시아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중심한 이상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상 가정 속에는 사탄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가정이 세워지면 사탄은 가정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세워지지 못한 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본연의 위치를 잃고 자기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기주의적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 내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보루, 미국을 건설한 그런 위대한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여성화되어 이기주의화되고 이웃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구, 구원에 치중하고 있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는 사탄세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는 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왕국을 땅위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 점령한 세계를 철장으로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회복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종말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